ISTJ는 평소에 눈물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눈물을 보이면 이성적인 사고를 제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아주 가끔 상대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. 1. 누가 봐도 슬픈 일일 때 장례식 같은 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이는 보통 눈물을 보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에 속합니다. 특히 친했던 지인이거나 너무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었을 때 ISTJ의 감정조절장치가 오작동할 확률이 상승합니다 2. 남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가끔 ISTJ는 비닐을 털어놓고 싶은 상대에게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서럽거나 감정에 복받쳐 우는 것이고 ISTJ가 고민이 많았거나 트럼프에 빠져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상대는 이런 흔치 않은 상황에서 ISTJ를 잘 보듬어주면 ISTJ가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. 이렇듯 ISTJ의 오른 장면은 흔치 않으므로 최대한 경청하고 위로해주면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j e 영상 u n g s a i s t j YUI Hon In Shin Go h i 1 e (ISTJ World Membership A) g a e d Ha Shi i s (Vlog ASMR Dung) Total Nega Benefit Yul n e Leo Sued s u d Nader (Uchuk